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자 촬영 환경이 조금 바뀌었죠? 네 촬영 환경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업로드를 못한 이유는 지금처럼 촬영 환경이 바뀌느라 제가 2월 말까지 송파에서 레슨을 하다가 이제 동대문 쪽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물론 동대문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전처럼 한 타석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타석을 두 개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세계 타석으로 만들었으니까 레슨을 좀 원하시거나 혹은 트랙맨으로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대문 쪽으로 오시면 편하게 혹은 동대문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서 편하게 트랙맨을 이용해서 레슨을 받으시거나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홍보 영상이었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백스윙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어요. 백스윙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일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내용이 최대한 제자리 회전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제자리 회전을 여기서 백스윙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왼쪽 어깨가 턱밑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게 아마추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왼쪽 어깨를 턱밑으로 늘려다 보니까 몸이 딸려가지만 선수들의 백스윙을 보면 대부분 제자리에서 들어가요 혹은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체중이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편으로 알려드렸던 게 제가 오른쪽 어깨를 움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아는데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오른쪽 어깨를 빼면서 몸의 텐션을 더 많이 느껴서 좀더 파워풀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오른쪽 어깨를 돌리는 방법은 자, 바로 오른쪽 가슴에 있어요 오른쪽 가슴이 무슨 얘기냐고 라 하시면 은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대부분 오른쪽으로 밀리는 분들은 웅크려져요 이렇게 몸이 지금처럼 여기 만들어진 이 공간을 충분히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공간이 줄어들면서 백스윙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때 힘도 충분히 발생할 을 수가 없죠 조금 더 공간을 강하게 크게 조금 더 파워풀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가 넓은 상태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은 뭐냐면 은 정상적으로 셋업을 잡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만 그립을 떼 놓고 여기서 오른팔을 뒤로 쭉 밀어서 백스윙 탑 모양까지 쭉 가져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 쭉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른쪽 가슴 앞쪽 부분의 근육이 정확히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 가슴 앞쪽 부분의 근육이 쭉쭉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몸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오른팔을 뒤로 쭉 보내면서 가슴이 늘려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어깨 상태에서 오른쪽 가슴을 늘려주고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벽이 정확하게 딱 생기면서 이런 제자리 회전의 강력한 모양의 백스윙 탑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몸의 회전으로 들어가면서 공을 때리게 되면 지금처럼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백스윙이 가면서 오른쪽 어깨를 고정시켜놓고 혹은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이렇게 왼쪽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왼쪽은 고정시켜놓고 오른쪽 가슴을 활짝 열면서 왼쪽 어깨를 집어넣으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공을 때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훨씬 더 편해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연습을 할때 단순히 그냥 백스윙 모양만 계속 만들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구분동작으로 나한테 필요한 연습을 드릴을 해주면서 오른쪽 가슴을 늘려주면서 오른팔을 쭉쭉 뒤로 뻗어내주고 이 동작이 어느정도 된다고 라 하면 은이 동작이 들어갈 때 왼쪽 어깨가 같이 들어가주면 은 지금처럼 훨씬 더 쉽게 제자리에서 백스윙을 보내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 지금보다 훨씬 더몸의 회전량이 많아지고 상체와 하체의 차이가, 엑스펙터가 극대화되면서 다운스윙 때 훨씬 더 많은 힘으로,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다면 은 전보다 더먼 거리를 편하게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깨알같이 새로 오픈한 스튜디오에 홍보를 한 그리고 조금 더 손쉽게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